비조정 지역에서 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10년 이상 거주하시던 집이 어, 관리처분이 나고 입주권이 된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 분이 똑같은 구역 안에 일반 분양권이 비조정일 대 당첨이 되신 거예요. 어, 그런 분이 나중에 어, 입주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같은 날 이제 등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원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받았을 그런 그 입주권으로 등기된 그 집은 과연 1년 안에 팔아야 될까요? 3년 안에 팔아야 될까요? 레이 카운티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유튜브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초롱소장이 그동안 2년 동안 공부했던 부경대학교 어,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대무관리학과를 2년 동안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마지막 어, 뒷풀이 자리에서 어, 다른 과에, 이제 똑같이 경영학 석사이긴 한데, 어, 다른 과에 전공을 하신 원우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는 조롱부동산 소장이라고 소개를 받고는 소장님 레이 카운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 갖고 있는 집이 입주권이고요. 그거 가진 상태에서 일반 분양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집은 두 개를 다 가지고는 못 가겠고 하나를 비가세로 팔아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됩니까? 아니면 1년 안에 팔면 됩니까? 질문 드리면 주시는 답변들이 다 틀려서 정확한 답을 좀 이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주는 그, 그 자리에서 듣기에 레이 카운티는 분양을 언제 했냐면 2020년도 10월 8일인가 아마 그 점에 했을 거거든요 그 당첨자 발표를 어,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을 받았던 거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등기를 친 그때부터 이제 주택수의 양도세는 카운트가 될 텐데, 어, 그 이전에 분양을 받은 거였죠. 그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습니다. 10월달이. 연재구가 이제, 어, 그래서 비조정 때, 어, 공급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을 보냈고,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또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입주할 때 이제 주택수의 카운트가될 그때는 조정이라 하면 과연 내가 먼저 산이 종전주택은 등기하자 말자 그거는 팔아도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집이에요 관리처분 이전에 뭐 이미 10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셨던 집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토지 면적만 안 늘어나면 주택은 그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 1년에도 팔아도 됩니까? 이래 질문을 주셨어요 그걸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영상을 그 원우님한테 답변으로 제가 보내드릴 참입니다. 이왕 찍는 김에 유튜브에 또 올려드립니다. 먼저 해당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그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55조 1항 2호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글자가 작죠. 요걸 제가 한글로 옮겨놓은 게요 내용입니다. 155조 1항에는 어떻게 되있냐면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까 1입주권이 있었죠. 그렇죠? 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냥 1주택과 동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갈로바깥부터 한번 볼게요.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가세 요건 갖춘 그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은 종전 주택을 제가 A라고 하고요. 이게 비가세 갖춘 입주권이라고 할게요. 그 B는 여기서는 분양권이 새로 집이 되는 신규 주택이 되는 요걸 B라고 하겠습니다. 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취득이 된 거죠.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 요 레이 카운티는 내년 2023년 예를 들어 10월에 이렇게 A B 집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요 A를 산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미 10년도 더 지났죠. 요 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B 분양권 여기 집이 된 거예요. 요걸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해당 호에 이제 따라서 뭐 아까 비가세 갖춘 종전주택 A 여기서는 A라고 하겠습니다.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갈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E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 비과세 되는 그 조항입니다. 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죠. 어 A, B 사고 어 그리고 종전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나갔고 8대 아래에 해당되는 다음 각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각호가 뭔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다음 각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1호에는 어떤 게 되어 있나 했더니 각호 중에 1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신규주택이 아까 비그 분양권이라 했죠. 요게 등기친 그날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거는 특별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규제 지역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분양권 등기친 날부터 입주권 등기친 그거를 3년 안에 이제 팔면 된다라는 단서가 요 1호에 돼 있죠. 근데 2호에 해당이 되면 이제 2호에 또 가목, 나목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2호는 뭔가 했더니 종전의 주택이, 종전 주택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A였죠. 비가세 요건을 갖추었던 그 입주권 거죠. 종전의 주택이 소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소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어 우리는 아까 그 비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 신규 주택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했냐면 요거는 잔금치는 입주권 아니 그 입주 때 잔금치는 2023년 10월에 신규 주택이 시작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왜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수했던 분양권은 그때는 양도세를 이무 계산할 때는 주택에 지수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23년 10월에 신규 주택이 주택으로 취득이 될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년 23년 10월에 연세구가 계속 레카운티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그때 입주권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도 등기를 칠 경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조정이 안 풀린 상태에 취득 신규 주택을 취득 갈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갈로를 찾아보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어 충족한 경우에 아까 어, 집두채 있어도 한 채를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다만 이유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까지 최대 인정해준다 이 말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어, 그럼 다음 강목이라 하면 또 강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강목. 강목 한번 보겠습니다. 강목은 어떻게 됐냐면 어, 여기에 신규 주택의 지대길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부득이 사유 다 포함해갖고 어쨌거나 이사 그 다음에 전입신고 다 마치고 이사하고 전입 마치는 게 감옥 남옥은 신규주택 지덕일 분양권 아까 등기친 상금이나 사용성인일 둘중 늦은 날이 지덕일입니다 그 그죠? 그날부터 1년 안에 아까 입주권이 집이 됐던 그 A를 양도를 해버려야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따지면 내년에 연재구가 조정이 안 풀리면, 아까 앞에 입주권은 당연히 1년 안에 팔고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정답은 3년이거든요? 그리고 전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그 항목이 어디에 단서가 붙어 있냐 하면, 이제 관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목에 해당이 되면 어, 앞에 집을 어, 비과세 그 되는 걸로 해주는데 요 1호에 해당이 되면 어, 3년 안에 약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요 2호에 해당이 되면 가목 남목에 1년 안에 처분 1년 안에 전입 이사까지 해야 되는데 어 그게 2호입니다 2호 1년 안에 처분 전입까지가 2호인데 여기에 보면 간로한만이점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었 날 이전에 신규주택 아까 신규주택이 B였죠 분양권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신규주택을 요렇게 조정 그 공고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집을 샀다든지 뭐 빌라나 원룸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걸 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준 것까지 계약금 넣거 증명하면 제외해준다 하니 남옥 남옥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하는 거였는데 아 제외해주면 3년 안에 파는 값도 하겠는데 애매한 게 이거는 아까 분양권이 당첨이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어, 내가 매수를 했고 계약서 썼고돈 보낸 거 증명되면 되나요? 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 단서가 어딨냐 했더니 소갈로 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이잖아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분양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죠. 포함한다. 요 신규 주택은 분양권을 포함을 해서 아까 그러니까 집만 그 조정대상 그 묶이기 전에 계약하고 돈 보낸 게 아니라 분양권 집이 될 권리인 분양권을 조정 묶기기 전에 샀고 돈까지 보낸 걸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기 2호에 있는 과목 나목이 아까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 이사까지 해야 되는 여기에서 제외해준다라고 해놨잖아요. 맞죠? 그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헷갈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어, 그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했던 그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같은 구역에 두개 있다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어, 조정지역일 때 조정권 가져있고 하나를 취득하네 1년 안에 처분 전입이겠군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확하게 조문을 찾아보니 제외한다 에 이게 권리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릴 것도 없이 3년 안에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와있죠 어, 만약에 조성이불려버렸다 그럼 고민할 거 없죠. 전부 3년 안에 뭐 처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비조정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던 분양이 당첨이 됐는데 한번더 지금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어 똑같은 부에게 갖고 있는데 어 비조정 지역 때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됐고 그 당시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근데그 이후에 조정으로 딱 묶여버렸네요. 입주할 당시에. 어 헷갈리고 애매한 게 계약금까지 다 넣었다 이런 분은 그냥 3년 안에 앞에 종전주택 처분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그러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런데 어 조정지역 때 물론 당연히 그어 분양권이 조정 후에 뭐 계약금 넣었다거나 뭐 계약서 썼다 하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거는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레이카운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연역이 레이 카운티는 2020년 9월 14일날 모집 공고가 나갔죠. 그리고 2020년 10월 8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2020년 11월 20일날 롯데 연제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레이 카운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난 후에 1차 계약금 2천만 원 정액을 언제 넣냐면 이거는 10월 20일쯤에 넣었어요. 1차 계약금을.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을 요 날로부터 한달 뒤인 11월 20일 날 2차 계약금을 납입한 날입니다. 여기서 느낌 오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거다 버리고요. 어, 레이카운티의 2차 계약금 납입일은 2020년 11월 20일. 부산의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도 2020년 11월 20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납부가 다 끝나야지만이 계약금을 어, 조정대상지역 전에 납입을 한게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2020년 11월 19일까지는 2차 계약금을 미리 납부를 하신 분은 어 앞에 들고 있던 그 집을 처분하는 기간이 어요 분양권 자체가 어 조정으로 묶이기 전에 공급계약서를 썼고 계약금을 납부했고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똑같이 등기를 치고 나면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될 거였어요. 다른 집을 갖고 있거나 어, 저그 부경대 저 원우님처럼 어뭐 다른 걸 갖고 있다면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정된 후에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넣어서 조정 지역에 계약을 한 것으로 해당이 되는 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어, 이런 분은 계약금을 2020년 11월 20일 조정일에 입금을 하신 분은 1년 안에 처분. 전입까지 해야지만이 다른 거 들고 있던 집이 비과세가 되는 소정때 계약을 한 거는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죠. 어, 그렇게 될 거고. 어 그리고 입주할 당시가 이제 소승이라고 전제를 하면 어 당연히 요 분양권도 이그 11월 20일 이후에 이제 계약금을 넣은 사람은 당연히 거주요건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금을 11월 20일 이전에 넣었냐 이후에 넣었냐에 따라서 레이카운티는 많은 분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3년 안에 처분만 해도 되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1년 안에 앞에 집을 처분하고 전입가셔야 되는 분들로 이분화될것 같네요. 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짧게 마무리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